할나아할나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 너희들 왔어? 네네 네. 어, 근데 저게 뭐예요 쌤이? 와, 게임기다! 와, 신난다! 어, 그런데 쌤이 이 게임기 어디서 난 거예요? 빨리 해보고 싶어요 어, 어, 이거는 승호삼촌이 맡긴 건데 고장이 난 거래 만지면 안된대 그냥 장식품이라고 생각해 알았지? 어? 좋다 말았네 아이참 음. 하늘아 일어나봐 하늘아 아 뭐야 겨우 잠들었는데 아무래도 게임기가 수상해 무슨 소리야 아까 세미가 얘기할 때 눈빛이 너무 흔들렸다고 나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 우리 확인해보러 가자 그래 세미는 자고 있겠지? 어? 아마 세상 모르고 자고 있을 거야 어서 가보자 확인해보자. 어, 올라간다. 어, 준비됐어. 호이, 호이, 호라야, 이제 어서 켜보자. 좋아. 오야, 되잖아. 호라야, 조용히 해. 샘이 깨겠어. 애들, 자겠지? 아우, 애들 잘 때까지 기다리라고. 혼네 아, 우래잘 때까지 이게 무슨 소리지? 났 어, 일단 빨리 숨자. 어, 음. 빨리 게임해야지. 뭐랄까... 아, 재밌겠다. 짝대기, 짝대기! 노란색. 오 예. 아 뭐야, 쌤이 우리한테는 게임기 고장났다 그래놓고서는 혼자 게임하고 있네. 에이, 안 되겠어, 나못 참겠어. 쌤이한테 따질 거야. 아 안돼, 보래야 참아 아, 쌤이 지금 뭐하는 거예요? 어, 어. 아, 안녕 얘들아. 아니, 너희들 잠만 자고 지금 뭐하는 거야? 그러는 쌤이야말로 지금 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게임기 고장났. 내가 고쳐가지고 되나 안 되나 시험해보고 있었어. 거짓말. 거짓말은 나쁜 거라고 했잖아요. 어그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게임만 할까봐 그랬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 눈이 나빠지거든. 이건 없지예요. 없지예요. 없지. 억지. 없지. 없지. 없지. 어 얘들아 미안해 한 번만 봐줘. 알았어요, 쌤이. 이번 한 번만 용서해드릴게요. 정말? 고마워. 연두 형한테 지다니. 코라야 이번엔 좀 제대로 해 봐. 야, 내 주먹을 받아라.